반면, 나사 팁 세팅하는 방법. 저는 일단, 타이가 380.2121 항상한 거거든요. 아직 안 닿았죠. 그래서 일단, 뽑은 상태로 터치를 합니다. 됐죠.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여기 살짝 닦고 뒤에 닿았잖아요. 그러면은 경계답도를지 점점 리세요 점점 됐죠. 그 다음에 팁을 풀어요. 그다 아니다, 아니다. 점점, 점점 이 올리고. 이렇 풀었고 이렇표 세팅 영 점이 0.2 까지, 한 다음 에1 1 100분의 1 하고. 자, 여 기서 반면 이 터치 된 지점, 터치 된 지점 에서, 이 위에를 밑으로 내리고 위에를 내리고 체결, 체결을 해주면 돼요 위에를 내리고 체결을 해주면은 팁의 직각도가 바로 반면 팁이 일자가 되는 건 바로 예.